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요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안 되시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와 그렇게 할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요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더잘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건 어쩌면 내 상대방에게 무작정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해서거나 아니면 내 상대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말고 라는 식으로 연애를 한다면 분명 나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요. 내 매력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어필하고 또그 매력 어필을 한 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해야할 게 너무 많죠 나는 외적인 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내적인 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연애는 이제 끝난 걸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는요 외모가 그닥 잘난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뭔가 가슴 떨림을 느끼거나 처음에는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외모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상대가 요 어떤 성격인지도 충분히 알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되게 착할 것 같아 지적인 것 같아 부드러운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지신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끌게 했는지 내가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됐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요, 그 사람의 영향으로 나는 분명히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 있을 거예요. 외모가 내 맘에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본 적도 아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매력을 느꼈다면요, 그건 아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독특한 말투를 갖고 있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습관적인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요내 상대방에게 생각보다 큰 선입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목소리의 톤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느낌은 분명 다르거든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두 가지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사람의 말에는 요 진정성과 감미로움이 느껴지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의 말에는 요 쪼잔하고 경박한 느낌이 담겨 있거든요 내 상대방이 화난 것 같아서 화났어 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남자는 요 아니라고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남자는 요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둘다 아닌 건 맞는데요 느낌이 조금 다르시죠 또 말하는 사람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은 하지만 표현되는 말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내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말했어요 지금 뭐해? 나 지금 너 보고 싶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데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수 있는 게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에는 요 말투와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하는 속도와 내가 사용하는 어휘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라는 것에는 어떤 몸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걸음걸이나 앉아있는 자세같이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죠. 목소리가 그윽하고 말의 속도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나 어휘가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신뢰감과 진정성을 느끼기가 쉽겠죠 또 천박하지 않고 여유로운 느낌을 가진 행동들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과 행동들에 있어서 잘 갖춰진 사람들은요 외적인 매력이 좀 부족해도 요 상대방에게 묘한 매력을 발산하거든요 그리고 그 묘한 매력 때문에 나중에는요 외모마저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아나운서들이나 배우들이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연애를 오래 지속하는데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매력을 갖추다 보면요. 내 상대방에게는요 나란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나란 사람의 신뢰감과 내 사고의 깊이 또 사랑의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한 동안에 서로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의 말이나 생각에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기가 수월해지겠죠. 그 덕분에 내마음의 불안함을 덜기 위해서 확신을 얻고 싶을 때 상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의심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그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내 감정 소모도 줄어들 거고요. 상대를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또 사실 연애라는 게 어떤 말이나 행동같이 소소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두 사람의 사귀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요 이미 내 머릿속에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진입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차단하게 되거든요 또 문제가 발생해서 두 사람의 감정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요 진중하고 신뢰감을 가진 사람이 하는 위로가 나에게 더 따뜻하고 크게 다가오겠죠 거기에 로맨틱함도 분명 플러스 될 거니까 내 마음은 훨씬 더 쉽게 풀리겠죠 결국 싸움이 생기게 될 확률도 적어지고요 싸우게 되더라도요 화해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단축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는 시간들 그런 에너지들이 분명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적인 매력이나 외적인 매력처럼 딱 도드라지게 어떤 특정 매력을 어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다른 매력들과 어우러져서 더큰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큰 위력으로 발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엄청난 위력을 발산하는 힘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하는 그런 무기다 보니까 영원한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분명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힘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내 주변에 요 외모가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데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어지고요 그 사람만큼은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한번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매력으로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